어 히어로즈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관심을 받는 게 너무 특별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어 저는 오히려 다른 미드라이너 선수가 두 명이 있다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지금 아직 배워야 나간 배워 나가는 시기고 배워서 볼수 있는 선수가 두 명이나 되는 거라서.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. i n k that's why I think t h 이 a o s 장르인데 같은 a o s 장르 중에서 프로 대회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게임이 i 리고또 제가 원래부터도 했었던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롤로 오게 된 i 같아요. h a t s why I think t 1년 정도는 여기서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스크림 하고 이제 점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감독 코치님들이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배워야 할 때가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다시 젠집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반겨주셨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히오스에서 쌓은 커리어가 제 롤프로 인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그냥 롤 신인 선수, 도전자의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제가 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도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. 일본으로. 지금 당장의 실력만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사실 원래 처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거를 했다가 전거를 하면서 승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탑을 했어요. 근데 탑을 해서 그랜드마스터를 찍은 다음에 탑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미드로 하니까 게임도 잘 되고 내가 뭔가 주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도하는 느낌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챌린지를 찍어서 미드로 하게 된것 같아요. 어, 특히 다들 그냥 히오스에서도 우승했으니까 롤에서도 당연히 우승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큰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소소하게 데뷔하는 무대에서 승리를 챙겼으면 좋겠어요.